안녕, 제이미 보유 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찍네요 한 2주만에 메이크업 찍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동안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어가지고 네좀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그리고 또 그동안 좀그 슬럼프를 이겨보고자 제가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좀 바뀐 게 있죠 네 머리색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머리색도 바뀌었고 길이도 바뀌었어요 똑단발 말로 한번 잘라봤는데 어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새해 아니지 새해랑 상관없는데 왜 새해 달콤한 느낌이 나는 좀 디저트 생각이 막 나는 그런 좀 달달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코랄 계열, 핑크 계열 이런 컬러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Q.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 원 페탈 색상이에요 다가 이렇게 바를게요, 여러분. 어우, 정말 오랜만에 붓을 사용하네요. <웃음> 요즘 귀찮아서 스펀지로만 때려 넣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붓 사용하니까 이 피부에 착착 감기는 이 붓의 느낌이 참 색다르네요. 제가 여러분 머리색을 바꿨는데 조금 동갈색이에요. <웃음> 제가 지금 탈색 두번한 머리거든요, 이게. 근데 조금 동갈색이라 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색깔이 처음에 딱 염색했을땐 되게 예뻤거든요좀 바이올렛 느낌 나면서 되게 예뻤는데 아무튼 지금은 똥 갈색이 됐다는 거 그리고 저는 코 부분은 먼저 이렇게 해주고 스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들겨줄건데요 여러분 제 스펀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스펀지가 <웃음> 센트가 조금... 네. 부끄러운 상태라 이 스펀지는 보지 마시고 지금 이코 부분만 봐주시길 바랄게요 컨실러는 나스 거를 좀 사용해줄게요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고요 라이트2 바닐라 색상입니다 이렇게 붓에 잘 묻혀줄게요 여러분 저는 주근깨가 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좀 따라 요즘 따라가 아니죠. 옛날부터는 핑계 안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주근깨랑 기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숨기고 싶거든요. 피부표현이 깨끗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 주근깨랑 기미 부위를 좀 넓은 부위에 가려줄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컨실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막 힘줘서 브러쉬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스무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입꼬리예요 밝은 컨실러를 이렇게 해주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이거든요 오늘 상큼해야 하니까 네, 조금 입꼬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 파우더를 사용해 줄게요. 울트라 HD 팩트예요. 코 부분은 꼭 해주는 것 같아요. 안 해주면 은 너무 번들거리고 코 쉐딩 할 때도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코 부분에는 꼭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 이마, 이마에도 좀 번들거림을 살짝 잡아줄게요. 근데 오늘 또 너무 수분감이 사라지면 안 예쁠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해주신 다음에 아주 빠르게 한 번만 이렇게 터치해줄게요. 오늘 피부표현 좀 마음에 듭니다, 저 여러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헉! 음. 그렇죠? <웃음> 마음에 들어. 전 진짜 항상 화장하다가 마음에 드는 순간이 없는 호흡 곤란이 없는데 <웃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웃음> 코 쉐딩을 해줄게요. 이거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로썸이에요코 음. 쉐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너무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반복되는 그런 부분 중하나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하품 나오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코가 조금 작아요 많이 작고 조금 옹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꼭코 쉐딩은 해주거든요 빼뜨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코 쉐딩을 제 메이크업 할 때마다 외곽 쉐딩은 삐아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 사용해줄게요 코 쉐딩이랑 밸런스가 살짝 맞아야 되니까 아까 사용했던 피넛 블러썸도 믹스해줄게요 이마 먼저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여기 턱선부터 쉐딩을 하시면 좀 부자연스럽고 수염 난 것처럼 굉장히 좀 여기가 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시면 좀 자연스럽게 쉐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광대를 살짝만 많이 좀 무리해서 터치를 해줄게요. 오늘은 광대가 나와보이고 싶지 않네요. 들어가렴. 오늘은 블러셔 좀 빠르게 해줄게요. 왜냐면 블러셔가 살짝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셔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좀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쁘아의 아이섀도우 10본 젤러쉬 색상이에요. 손으로 사용해서 블러셔를 파발라 주도록 할게요. 옆 광대, 저처럼 옆 광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도가 좀 낮은 블러셔 같은 거는 얼굴 외곽에 칠해주시면은 광대가 좀 네, 보완될 수 있는데 이런 채도 높고 발랄한 느낌의 그런 컬러를 가진 그런 블러셔들은 이제 좀 앞쪽으로 당기셔서 네, 블러셔를 해주셔야지 광대가 좀잘안 보여요. 요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피치씨의 피치코튼 블러셔 살구피치크에요 이렇게 진하게 깔아놓은 아까 핑크 블러셔 있잖아요 섀도우로 깔아놓은 요거를 좀 흐트려 퍼주는거죠 멀리 멀리 약간 안개 퍼지듯이 퍼뜨려주는거죠 얘로 색이 살짝 섞이도록 이게 뭔가 몽글몽글해지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몽글 몽글 몽글몽글하게 이거는 3CE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 뮤즈데이예요요 컬러랑 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섞어서 오우, 예뻐 가루날림이 얘가 좀 있어요 좀 불편할 정도로 있어요 그것만 주의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섀도우가 차락! 이렇게 차락! 발리는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차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어우,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은 요 컬러. 이 컬러만 사용할게요. 여기 눈 앞머리에 쇼 발라줄게요. 애교살 부분에. 쇼쇼 쇼.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줄게요. 눈에 여기 뒤끝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터치해가지고 살짝만 음영을 줄게요 눈 앞머리도 살짝만 이렇게 건들건들 해주세요 오늘은 눈의 뒷영역을 너무 길게, 너무 크게 잡지도 않는 거고 그냥 적당하게 음영만 가도록 눈 뒤에도 음영을 잡아줄게요 여러분 눈이 꼬막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잡아줄게요 릴리바이레드의스테리아이즈젤아이라이너예요 점막을 채워줄게요 여러분 쓱싹쓱싹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쓱싹쓱싹 해주면 돼요 꼬리는 일단 아주 조금만 진짜 조금만 빼줄게요 살짝, 살짝만 꼬리 안 빼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 갈색깔, 제일 끝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끝에 아이라인 속부터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블렌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마지막으로 똑같이 릴리바이레드 건데요. 더스티 핑크 컬러예요. 이거는 아이돌래쉬 러블리아이 속눈썹이에요 이거는 제가 길이에 좀 맞춰서 통으로 붙일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항상 속눈썹 왜 이렇게 잘 붙이시냐고 붙이는 법 알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별거 없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눈에 맞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을 보세요 대충 이렇게 내, 내 눈길이를 일단 대충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가위가 어럽니 잠시만요 가위 닫고 가겠습니다 눈 길이에 맞게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쪽집게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쪽집게로 딱 집어주고, 풀을 안쪽에 묻혀줄게요, 한번. 너무 덕지덕지 묻히시면 오히려 풀 자국도 심해지고 좀안 붙을 수 있으니까. 이 속눈썹 풀을 바른 상태로 바로 갖다 대면은 절대 안 붙습니다. 눈에 엉겨붙고 붙지는 않고 막 계속, 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얘가 살짝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킬링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눈 가운데를 일단 맞춰주시는 거예요. 뿅. 일단 이렇게 붙이세요. 붙였죠? 가운데그 다음에 끝을 맞추세요. 근데 아이라인을 그렸으니까 아이라인 모양에 맞춰서 살짝 올려서 붙여줄게요, 저는. 그 다음에 앞을 붙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살짝 속눈썹이 들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뿅뿅뿅 뿅, 뿅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뿅뿅뿅 뿅, 뿅. 이게 되게 속눈썹의 차이가 굉장히 또렷하면서 확실하고 되게 크지 않나요? 여긴 붙인 쪽, 여긴 안 붙인 쪽 붙인 쪽, 안 붙인 쪽 바로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건데요. 메이블린의 더 매그넘 볼륨 익스프레스 마스카라예요 속눈썹 붙이시고 사용하시기엔 살짝 좀리스크가 있는데 볼륨을 빵빵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이두 가지를 사용해줄게요. 얘는 삐아의 라스트 아이브로우 펜슬 월넛브라운 색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이브로우 카라는 헤비로테이션 제일 밝은 색상을 이걸 사용할 거예요. 제가 머리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탈색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많이 밝아졌어요. 원래는 좀 그레이 색상 아니면 다크브라운 계열의 브로우만 사용했다가 이제 갑자기 좀 굉장히 밝은 컬러의 브로우 펜슬들을 사용하려 하니까 어우, 재밌네요 <웃음> 제가 처음으로 탈색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 굉장히 삶의 일탈을 한 기분? 내 삶의 최고 일탈을 한 기분이더라고요 진짜 좀 머릿결 걱정하느라고 파마도 잘 못하는 저였는데 그냥 막 냅다 자질러버리니까 어우,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소한 거에서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중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굉장히 짧게 잘라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되게 색달라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이렇게 눈썹을 펜슬로 먼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브로카라로 염색을 해줍니다. 이거는 맥의 파우더 키스 월리 오버라는 색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 이렇게 촬영을 하고, 립, 립 부분마다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웃음> 이제 다했다. 이런 느낌. 이제는 또 코랄색깔 립을 깔아볼게요. 헤라의 센슈얼 인텐스 베이 아시안 코랄 색상.